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방아쇠손가락의 최적의 치료 하키나이프 치료에 대해서 이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도대체 얼마까지 발전했는지 제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아쇠손가락에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에 질병의 단계를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다섯 가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1,2,3,4 단계는 맞는데 그 전에 0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입니다 저는 이게 헷갈리기 때문에 4라고 적고 환자한테는 5라고 얘기합니다 각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면요 0단계는 통증은 있는데 어떤 걸리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0단계고요 통증만 있는 단계 1단계는 통증은 있고 이게 또 움직이긴 하는데 손가락이 딸깍딸깍 하진 않고 약간 걸리는 느낌이 조금 나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거딱 그러니까 걸리는 거 말고 손가락 움직일 때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을 1단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2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 쉬운데 이 2단계 그러니까 5단계로 쳤을 때 3단계가 되는 것은 손가락이 구부릴 때 딸깍하고 걸리고 구부려져서 펼때또 딸깍하고 이렇게 느낌이 나는 것을 2단계 라고 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사실은 이게 4단계죠 또 헷갈리는데 4단계는 손가락을 구부릴 때 구부러지고 이거를 도무지 펴려고 해도 안 펴지는 단계가 이게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펴려면 다른 손가락으로 이렇게 툭쳐 주거나 아니면 옆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 주거나 해서 이렇게 펴니다 입 이게 5단계 중에서는 4단계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마지막 끝판왕 5단계는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잘못 구부리면 어떻게 해도 다른 손가락을 펴려고 해도 안 펴지는 단계를 5단계 라고 합니다 몇 단계냐 를 정확히 아실 필요는 없죠 당연히 환자분들은 그냥 심한 단계가 있고 약한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치료를 어, 하키나이프에 집중해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는 대략 설명만 드릴 건데요 먹는 약이 있고 이 활차 있는데 주사를 맞는 게 있고요 주로 주사도 스테로이드부터 줄기세포 그리고 뭐 dna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과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아니면은 스테로이드가 더 낫든지 그 다음에는 손바닥에 체충격파를 이렇게 때리는 수가 있고요 체충격파의 효과는 어 부종을 줄여주고 조직을 재생해 준다는 효과인데 아 글쎄요 저도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냉찜질 온찜질인데 손이 너무 부은 것 같으면 냉찜질을 좀 하고 손가락이 너무 뻑뻑하면 온찜질을 좀 하고 그래서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그런 찜질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술이죠. 수술은 손바닥을 이렇게 절개하는 절개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손바닥을 절개하지 않고 이렇게 하키나이프 같은 것을 이용하는 비절개 수술이 있습니다. 하키나이프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사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제가 편의상 그냥 시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키나이프는 시술 같은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시술들도 있고 뭐 침을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수술을 하려는 의도 또는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내려는것 같지만 수술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 저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절개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개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병원들, 보편적인 병원들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통적인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손바닥을 이렇게 1cm 정도 절개를 하고 조심스럽게 수술하면 되는 건데요. 웬만한 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수술 기술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 쉬운 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절개 수술은 수술 후에 고통이 많고 또 회복 기간이 이렇게 느리고 오래 걸리고요 재발도 많은 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방아쇠 손가락에 대한 이상적인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할 때 고통 없고 그리고 수술 후에 재발 없고 회복이 빠른 치료라면 그것이 이상적인 치료 겠죠 이 조건에 부합하는 치료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방아쇠손가락에 대해서는 그런 치료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키나이프 치료법 입니다 하키나이프는 원래 방아쇠 손가락 수술만을 위해서 태어난 기구입니다 미국 FDA에도 등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진 않지만 정식 기구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 400예를 하키나이프로 수술하고 평가한 연구 논문에서 보면 방아쇠 손가락은 신경 손상과 혈관 손상이 하키나이프로 시술했을 때 없었다고 했고요 재발율은 3%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그때 논문에서 한 하키나이프 시술은 재발율이 절개 수술과 좀 비슷했다 그러고요 3% 정도 시술할 때 국소마취를 한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환자의 협조가 없이는 수술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소마취로만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마취나 수면으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바닥에 마취주사를 맞으면 엄청나게 아픈데 이 엄청나게 아플 수도 있는 마취주사를 무조건 맞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고 공황장애나 어떤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겁이 많은 분들은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큰 단점이었죠. 이런 대략적인 특성이 있는 하키나이프를 제가 수천 개의 방아쇠 손가락 시술을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키나이프를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기도 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키나이프가 이상적으로 바라던 방아쇠 손가락의 치료법인 고통없고 재발이 거의 없고 회복이 빠른 치료법이 된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나중에 제가 하키나이프를 하기 위해서 시행한 많은 그런 술기들 많은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하키나이프는 고통스러운 마취주사의 통증이 없는 수면 하에서도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분 마취로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때 고통이 전혀 없이 시술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음, 수면내시경을 받는 것처럼 편안하게 한잠 주무시고 나면 시술이 안전하게 끝나 있는 것입니다. 하키나이프로는 여러 개의 손가락이 한꺼번에 시술이 가능하고 경과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절개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개의 손가락을 한꺼번에 수술하면 회복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면이 많습니다. 네개 손가락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해야 되니까요. 기존의 하키나이프 시술은 부분 마취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개를 하지 않는 장점은 있지만 이내 네 손가락에 마취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야 됐었는데 고통도 고통이지만 부분마취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간질이나 경련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면이 가능해져서 이렇게 힘든 여러개의 손가락 수술도 편안하게 가능합니다. 제가 하는 하키나이프 시술은 피가 전혀 나지 않는 수술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때 수술용 토니켓을 적용함으로써 시술 부위에서 전혀 피가 나지 않도록 세팅하였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할때 피가 나지 않고 손바닥에 피가 보이지 않으면 수술 후에 경과가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시술 자체가 정교해져서 활차만 절개하고 힘줄의 손상이나 주변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과거의 하키나이프 시술이 힘줄의 위치를 확인하고 힘줄 위에 계속 절개를 하는 방식이어서 힘줄이 조금 다치거나 주변조직의 손상을 주어서 회복이 느린 경우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힘줄을 만지듯이 느끼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술이 가능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왜냐하면 주변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하키나이프로 아주 심한 환자도 어려움 없이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하키나이프 시술이 활차가 아주 많이 두꺼우면 심한 환자를 수술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심한 환자도 비슷한 짧은 시간에 시술이 끝납니다. 환자의 활차가 두꺼우면 힘줄을 더 강하게 잡고 있고 시술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더 수술이 잘 안되거나 하는 일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활차가 많이 두껍고 강한 사람들을 시술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장비 상태 둘다 뛰어나야 됩니다. 저는 하키나이프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관리하고 연마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요 하키나이프 시술의 재발률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기존의 절개나이프 수술 및 하키나이프 수술을 많이 했던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가 둘다 동일하게 3%의 재발률이었습니다 털보의사가 느끼는 절개수술의 재발률이 약 3에서 5% 정도였습니다 제가 하는 하키나이프 시술의 재발률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은 시술의 정교함이 많이 올라가고 시술 후 유착 방지제를 도포해서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여의 하키나이프 시술을 시행한 털보이사의 시술 후재발률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3%는 안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현재는 재발률이 1%가 안 됩니다. 정확한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최근 6개월 내에 재발률은 확실히 0.5% 미만입니다. 또 하나의 발전이 있었는데요. 타병원에서 시술하거나 심지어 절개수술 로 재발된 경우에도 하키나이프로 시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재수술이 하키나이프로 된다는 것이죠. 시술이 정말 많이 정교해져서 마치 손으로 만지면서 수술하는 정도까지 업그레이되다 드 보니까 이루어진 쾌거입니다. 이제는 이런 분들을 웬만하면 다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키 나이프로요. 재발해서 하키 나이프 시술을 한 경우에 항상 환자들에게 잘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 후에 시술을 하였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심하게 재발한 환자의 경우에도 대부분 완쾌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술한 환자들은 너무 좋은 경과를 보여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재발 환자도 부분마취 또는 수면마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 후에 회복기간이나 통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방아쇠 손가락을 절개 수술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최소 한두 달에서 6개월까지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게 아니고요 이 손바닥 피부가 그런 성질이 있는 특수한 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하고 유연한 면이 있고 민감하지만 반대로 상처가 났을 때는 잘 아물지 않고 통증이 오래가는 성질을 손바닥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수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고생을 덜 하지만 아예 통증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을 하면 시술 전보다는 통증이 훨씬 낫고 절개 수술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통증이지만 잔잔한 통증이 활차 주위에 좀갈 수가 있습니다 몇달 가는 경우도 있고요 몇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존의 하키나이프 시술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시술이 더욱 정교해졌고 시술 전후에 여러가지 처치와 병행치료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키나이프의 작은 상처가 지금은 더 작아졌습니다 하키나이프 시술은 작은 기구가 들어간 흔적만 남는데 수술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회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하키나이프로 인해서 생긴 3mm 정도의 상처를 의료용 접착제로 또 봉합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접착제를 도입한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기존의 작은 상처보다도 더 작아지거나 상처가 아예 봉합되는 효과가 있어서 상처의 회복이 현저히 더 빨라졌습니다. 우리 손은 민감해서 하키나이프 자국만 가지고도 드물게는 문제가 가끔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상처의 문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들이 저를 많이 믿어주신 덕분에 하키나이프를 많이 하게 되었고 세상에 없던 기술들을 많이 발견하고 또 발전시켰습니다. 기존의 하키나이프가 생긴 목적인 A1 활차의 완벽한 절개는 기본이고 이 활차를 절개할 때 주변 조직의 손상과 재발을 거의 없앴습니다.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세상 어디에도 없던 방아쇠 손가락 시술의 기술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더 안전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고통과 회복기간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지금보다 더 고통없이 더 빠른 회복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